긴급 교환 사항은 이상해서 다려 이어 상처스러는 그렇게 긴급한 일이요? 그러는게 아직 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 네. 그렇게 하면 무시한 무시한네 누가 무시한 아, 사업 무시한데 사업 무시해요 들어봐 사업 계요 확정되면은 사업을 정해을할거 아니야. 자동으로 사업 개요 그러니까 초기에 다 보고 하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이 작년 1월 달에 그 추운 겨울에 전부 다묘에다 전부 일해놓고 이번에 그러면 되겠습니다. 몇 달만 참으면 될 것을 왜못 참고 지금까지 그때로 합니까? 저... 회장님... 마지요 말씀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다투어서는 안되고요. 회장님도 고생하셨고 우리 예루이 족장님도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날에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다투고 하면은 동네 덕도 안되고 회장님 고생한 것은 고생하신 것이고 이게 앞으로는 어떤 절차상에 좀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바로 잡아서 제대로 이렇게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니, 말씀드립니다. 해니까해 그것도 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지가 하자 않는 거 정당한 회칙에 해서 이사회해서사회에서 사업 결정하고 또 그놈을 회장으로 하고 그 어떤 선임으로 하고 회장은 아그게잘고 있다고 요 아니 이사회가 이사회가 총회 보다는 이사회가 더 높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당에 총회라고. 총회가 사적으로 돈 보고 온거아니겠습 그거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 총 이치를 만들어. 해치이요해칙 얼마나 되잖아 그게 참소리해요 뭐든 둘이 해치 제가 에 의해서 회칙에 의해서 해칙에 응? 의해서 이사이건임했으니까 해가지고. 에 네, 회장님 회칙도 이게 회칙도 안나와서 몰라 언니는 뭐냐 네, 저도 안나 말씀 일이한 번도 안나사람들이 네, 저는 이제 아니, 이사회를 일만 해버려서 저는 못나올요 어, 우리나라의 기독교 민주도안나와서올라 안 혼자 있다고 이면말이죠이 아, 아니 회칙도 좀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고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환영하게끔 해서 회의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니까요? 나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제또 다음, 그럼 또 작년에 4월 3일 날이요. 우리가 이 프랑카들을 거기 뭘로 걸었냐면 임시 총회를 걸었었든요우고그 프랑카를 끼우놓게 저희 집에 지금도 있습니다. 임시 총회에서 문종 이 돌사라고 문제가 불거져서 동주 아재가 이렇게, 눈알시도계시 밑에 법, 법률가들이 있으니까, 재판 그 과정이 있으면 좀잘 되겠다 해서, 임시로 동주한리를 회장으로 밀, 제가 밀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임시로 선출되어 있었는데, 다음, 이렇게, 이 총회가 하기도 전에, 이제 돈이 5억 5천이 들어왔는데, 3억 천원 쓰고, 지금 2억 4천이 남아있어요, 우리. 3억 천원 썼어요. 2억 4천이 남아있는데, 그 쓰는 과정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사회에서 물론 결정을 해서 좋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장부를 대다본제 입장으로서는 물론 이제 초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사를 맡아서 공사를 하다가 급하게 공사를 하시다 보니까 신화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돈이 좀 늦게 나오는데 돈 천만 원을 꼈어요 회사에서 아니면 돈 천만 원을 저기 성환 형님이 자기 통장에서 천만 원을 넣어서 우리 장부에다 채워놓고 그 이자로 이부이자로 해갖고 20만 원을 받았어요. 천만 원으로 20만 원. 이부이자를요 이렇게 도덕적이지 않는 사람이 그돈 지출과 이런 이런 걸 보면서 아참 이건 비현실적이고 비도덕적이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그리고 근데 동주아대가 고생한 거 진짜 알아줘야 돼 박수 한번 쳐야 된다. 근데 저도 그건 인정을 해요. 동주아대 일 잘하시고 꼼꼼하시고 성격 차분하시고 그건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밑에서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혼자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직하시던 분이나 설선소선하셔가지고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해요. 그런데그 과정이나 이런 절차가, 절차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과정이나 절차가 너무 추진력이 좋다고 보시니까 총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지산사 공사를 하면 6,500만 원에 안걸 6,500만 원으로 기로했는데 결산 보고서는 9,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한 3,500만 원, 이 거의 한 33%가 이게좀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로 이게, 여기도 건축하시는 분이 계시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네, 혼자 잘 해보시겠다고 하신 건 제가 인정을 하고 알아요. 네. 네, 제가 말을, 네, 네. 지금 현재 우리 해치계, 이사회에서 얼마까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써야 한다. 총회에서 얼마나 써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그 그러니까. 조항을 넣어서 앞으로 어, 그 <목소리> 명문화 한 다음에 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자그 일에 또 내년에 설명할게요. 일리가 있어 그냐 원칙적으로 예산을 관청적으로 예산을 딱 확립해야 됩니다 사업자에 세우면 그의 필요한 예산을 확립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문중사가 초점이 가 여러분 우리 같은 문중이 정확했던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게 절차가 합법적이냐 회칙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에다 모든 거라게총에서임 했어요 회칙은 총이 계속 한것일한 그래서 총이 임했단 말이야 총에서임된 상황이 긴급을 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해 그리고 다음에 총회 보고 해요. 승인으로 돼 있단 말이야. 앞으로 총에 납작해게 승인이 얻으면 되는 것이야. 안 되면 내가 물어내 지금 잘 합법적으로 하고돼 있어.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까 그저 상기가 얘기듯이 어쨌든 예산을 통제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짤라면은 수입 등등이 이것이 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딱 결정이 됐던거예야 사업은 세계사업딱 결정이 됐어. 이사에서몇년 사업으로 왔다. 제가 해 주고 안 갖고 왔네남쪽 여기 했어 그러면 사업을 하도록 흥이 났으니 그러면 예산에 따라야 할거 아니야? 물어갖고 예산 따라야 돼 그러면 그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예산 편성은 그뭐 성질 자체가 안 돼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그러면 그 오해 한맞도로한번더 하자 자, 법자 선임권을 어떻게 할거냐 정리연합당 이사하다가 근데 이사들이 의예다가 전부 회장한테 일임하자 그런 게문명이가 하는 얘기가 가급적이면 우리 문중 사람 중에서 용량한 사람 있으면 흔들 좋겠다 그래서 참고를 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안 용이 견는 사람이 동성이하고 자네를 얘기를 한것같아 근데 내가 보기에 요렇게 엄청난 자네나 내가 동성 능력을 못해 내 회장 입장에서 왜 저것을 문화재로 만들어야 되겠어 목수도 문화재 자기는 사람색 선택해야 돼석공도 해야 돼 응? 등등 그래서 안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그이사회 결정해갖고 네. 업자쓰는거 어떻게냐 회장한테 기어했줬어그러 그때 회의가 안갖고 갚을거든 그때 뭐라고 했지자 나한테 업자쓰는임 인심했다 그러나 나는 누구누구누구 참을 어서겠다 그중에 지원이 문지 아까 동근이 그어머니 요 맞지 않는여자이들어 자, 아, 우리가 이일 잘못했다는 아, 것이 아니라까요 과정 설명 들어봐. 과정도 회. 다 잘했어요. 아, 아, 다 아, 잘했는데. 아, 아, 보고를 나 하고 마음대로 아니, 썼다는 거예요. 그거것이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들어보는게 그러니까, 해명을 그, 지금 거기서. 해명을 하도 막고도 없 아니요, 들어봐. 어? 그래서 아까 미사회에서 나한테 선임권 주고 선임권 받은 내가 제안한일이사들 협의를 한다. 그 대신 나한테 단독 주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나 간다. 는거 회의까지 있어 그렇게 됐어. 그렇게 했으면은 다 절차하게 팔서했어 그러고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런 그 예산 편성이 없다고 하면은 그래 감사해 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회에서 업자 선임권을 회장한테 줬고 또 예산이 없는 것을 재벌하도록 다, 다 임을 해 줬으니 실직은 내용민에서자대회느냐 그것이 감사해 절차가 문제 아니에 이번에 감사하는 게 잘했다 그러잖아 거기서 예산 편성도 없이 회장한테 우리 회장 임이라고 빼먹었다 하면 안돼 대놓고 아그 절차도 합법적이고, 절차도 합법적이고, 일도 잘한 해고 이익은 아, 음, 정확했는데 중증도가? 합법적은 아니잖아요. 아, 왜? 아, 예산편수 위 갖고 금년 형제 것인데 예산 그지 얼마나 긴급하다고 겨울에 이사가 지금 이제 와서 그 얘기 그렇게 아, 사 이사, 이사가 그렇게 받아도 놈 양말 더 너무 안없잖아잠 자네가 안 나서는데 사월에 이사에 떨어. 에월달에 회장님 적장님 아, 아, 네. 예. 잠깐 한 말씀. 그러 사람에서까지 회장까지 정해놓고 떠나고 응? 뒤에서 나중에 충격처럼 하려고 뒤에 뒤, 아니 아니 덕장 독장, 아니 독장이 아니 덕이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거니까. 이사회잖아요 음. 그러면 지금 이사회에서 회장님을 가분시로 이렇게 이, 결정을 했으니 아니 결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의권을 못어요 안으로 온 것이고, 안으로 한한 거, 것이고 거, 그러니까 총회에서 결의가 나야 돼요 근게 앞으로도 내년도 어떤 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사에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려니까 이런 이사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고 결의를 받는 것은 승낙을 받는 것은 처음에서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족장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작년에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했다는 것이군요. 그것이 안될 것이 한사 들어봐. 지금 이런 작년도 어, 3월 3일에 몇 년도 사업주가세 가지 내가 대책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그에 수반해서 예산이 짜져야 되는 거죠 엄청난이 그말이 맞아 그런데 우리의 예산 사정이 일일이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금이랄지 이런 것이 없어 그러면 또 그럼 짜가지고 총액을 또 한번 소집을 해야 써. 예산은 총액이... 아, 올해부터 됐거든요 올해 왜 작년에 했는지 작년에 다돈 그래. 받아놓고 올해 다 벌써 다썩보고 아, 와서 지금 그런 얘기예요 썩은 거잖아 이게 말은 무거요안 그 되잖아요 총액이 그간에 없기 때문에 아까 회칙에 의해서 이사회에이사어다어 어느 지이야 지난날은 우리 전장님도 지난날은 더불고 아프러는데 아프는 게 그것도 안 돼. 누가 회장하는안될 것이. 벌써 간청 같으면 딱게 결정하잖아. 그러면은 용덕가에서 용역을 낼게요. 그면 대략 설계만 하고 그놈을 예산 올린 것이. 그런데 우리 경우 예를서 연동을 이제 제시를 고친다고 하시니 고치려면 캐리가 되었어 그리고 예산 편장을 하면 또 누구도 가보고했다니까 상황이 틀려 그때 문중이기 때문에 사퇴 쪽오고 회장한테 권을주어가지고 회장은 단 상의해서 해라 그러고 내네 중에 총이 보고와라 아 이런 절장에는 단방결이 없다니까 시안돼요아저가 뭐. 이미 벌써 이 정도 사업을 하려고자 올해 충분히 자 이번 4월 달에 총회 때자 내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의해 주라. 그리고 너희들이 다못 모이니까 이사 갈때 이름을 했다하고 이따가 나그 장관이 안 해놓고 인제 어린이 할 일을 작년 다 써버렸잖아요. 돈이건 보충. 저만 고야마이를 놓다. 를못알아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 형님 네. 사업 결정은 작년 총회에서 했고 사업 결정 무슨 총회 했냐고무엇을리를 시장이 재 여기서 싸매잖아 싸 먹고 있는데 싸 먹고 나 총회가 나지랐는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창의총회는 다음에 올해 금년에 해야지 창의총회 해놓고 나중에 이사에 데이 해줬다 그냥 알아선다고 4월 3일에 2인천을 했고 4 아니 4월 3일 2인 가서 쓴 것이니까 사0회 20회. 2회 20회. 20회. 20회. 20회. 20회. 2회 20회. 20회. 20회. 20회. 회 20회. 2회 20회. 20회. 2 0회회회회 저, 신화하고, 예를 들면, 협상을 하면, 우리가, 이거 지금, 동, 저, 저, 종치네가 만들어지고 있어면 만들어진 거아가 어? 신화하고 재판을나고니까할수 없이 만들어지니까종치애가 아, 좀 어차피 했 그러나, 어디가맨들어졌지만은 그러고 맨들어졌으면 올해, 나 이렇게 내가 협상을 잘했다. 그래서 돈1 5오천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박수 쳐라. 그러나, 올해는 내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된거 아니오? 어? 아니죠. 그런... 왜? 작년에, 임시총회는 해치기,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임시총회예요 그럼 20, 오래, 오래 신리를 받아야지 휠칙을 28년에 했다니까 그날 매도, 매도 2 8년 했어요 작년 2 8년일 했어요 아, 28년, 정, 28년 아, 아 2011년 2 8년 정기총회 때 사업계획에서 아, 받았다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지금 정치회에서 벌인단 말이야 정에서 했다니까 휠청에서 했냐고 말이야 아창립총이라는무은 정치회에서 총회를 냈다는데 거기서 사업계획에서 근데 왜 빨리 사야 되냐 들어봐 자네그 무슨 모르겠는 우선, 지금 자야 담당이 싫어져. 그래갖고 만 난리여. 빨리 없다, 빨리 없다. 그래서 제가, 자, 이거 담당 문제는 몇년범에가면안 되겠다. 그러니 가야 을 되겠다 해가지고, 동생이 부족하한 해놨어요. 그렇게 음. 사업 기급성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죠. 자네 말대로 충분히 예의가 있다면, 원래 적착할에 사업 자체가 안돼 있다니까? 자, 이제부터 몇십 년도 지나갔는데, 아, 응. 오늘 한, 몇달못 참아요? 야, 야, 전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를 오면서 싸우는 듯이 막 그렇게 하시려면 밖에 나와서 저하고 싸웁시다. 제발 좀 조용조용히 해갖고, 조카들, 손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좀 전자력이 화합된 분위기를 좀 보여주십시오. 저도 한 말씀 들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라는 용무가 단판에 금연를 끝나는 회의가 있고, 연차력으로 여러 차례에서 참쓰름를달려가면서 잘못한 일은 고치고, 뜰 일은 더 추진하고 해서 이렇게 장기적인 회의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지 우리 이번에 종종 사는 장기적 회의입니다. 단번에 회한 번이라도 많아고 끝나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시비의 말씀이 있는지, 시비를 따지는 것 보단도, 지난 일에 잘못했으면 그 점을, 이어은이에 캡시다, 저거는 이시다 하고, 또, 내년부터라도, 새로 원한 일은, 이런, 이렇게 하고, 젊을 젊은, 이렇게 해서, 해서 타워버려서, 참, 위에서 고차고, 새로 나아갈 바를, 서로 타워버 것이 참, 해이고, 뜨드한짓성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좋신 말씀을 드리니다 제가 한, 마 한, 한, 한, 한, 한, 한,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이제, 산 일을 하려고, 음, 내가, 씨. 무슨, 말을 전혀 안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말을 안 하고 있고, 그치, 저도 이제 뭐큰 예. 소리 내려고 이제 그렇게 안고 있는데, 아, 이렇게 또그큰 소리가 나고, 그냥 서로 냥 뭐, 또 우개 밑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기에도 그러고요. 그런데 또 이제 그, 또 제가 보기에도 잘못 오고, 잘못온 것도 있고, 또 아주 고생하시고 잘하신 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또잘못 오시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하, 하셔버리고, 또, 이렇고, 또, 이렇고, 저, 여 장에서도 또 하시는 말씀도 또, 그렇게 너무 이렇고, 지금 상중의 예시고 그러는데 목소리 넓혀서, 저, 안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또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뭐, 뭐십니까? 아닙니까? 지금, 저, 이리역장이 저, 한분 저렇고, 저, 저, 하시고 계시는데총 전부 다, 이이 저, 이리역장한 분이 말씀을 지고 전부 다, 이리역장한테로 전부 다. 그리 갑니다. 이건 이거 제일 나쁜 것이 이겁니다. 이갑 팬광내는 거 이거 제일 나쁩니다. 이거 지금 다 회의하는 형식이 딱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걸 먼저 고쳐 놓고 회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딱이 말씀 드리거나 끝나요. 예 네. 그럼 네. 저좀 하셔. 저 정도는 잘 돼. 예. 나기양 설매. 아 그래. 자. 제가 제일 먼저 뭐라. 내가 아 제가 큰 문중 아니 작은 문중에서 회장 했어요 이번에 큰 문중한테 줘야지. 왜? 나는 이제 네. 응. 얘기했지만은 내가 처음에 이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만들고 싶으면 내가 재판학교에서 맺는 종치이라니까요 그래서 아기하고 나하고 네온씨하고 거의 날마다 식당에서 만났어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날마다 했어 날마다 그래 가지고 예? 회장을 제가 거짓말을 하 동의하지 있기로 해. 그래. 아기가 회장하십시오 그기게동의하지 돼요 야 니가 회장한지 그러냐 너 서울왔냐 아닙니다 저 괜찮습니다 아저하십시오회장있어요 어? 그리고 자 이번 회장 회장이 나가 그러면, 왜 회의장을 그만두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아무리 족하지만, 내나 응? 그만 회의장 그만둘란다. 응? 이런 얘기를 한마디로 나한테라도 예를 들어서 뒷이라서 해야 될거 아니야? 자기가 딱 들어와갖고, 전부 회의장 감사한 거싹 적여놓고, 부회장까지 적여놓고, 인자 와서 여기서 다 추인해라. 응? 그럼 나는 내 입장에서는 정말 그, 그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응? 다 일해놓고, 인자 와서, 뭐, 뼈 팽어댓기 팽해버려? 그러면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응? 내가 서고 놓게 그겁니다. 솔직한 얘기가. 응? 혼자 한건 아닙니다. 아주 혼자 지금 응, 그래. 예를 들자면 그래. 아주 혼자 그래. 예를 들어서 전부 다 10억 5점 받는데 본인이 혼자 한 것처럼 하지만 응. 내혼씨나 나나 다아재아 선의했지 혼자 한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화가 난지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솔직한 얘기가. 응?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지 발라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여기서 수없이 도수 해려고. 나한테 내가 10억 30억이라고 하니까 저 미친놈이라고 나한테 욕 오고 나쁜놈의 새끼라고 하면서 동네에서 그런 욕을 하고 다 했지 네, 지금 저거 백 100억에 팔았다 작년에 계약하고 그대로 갖고 있었던 올해 네. 20억을 받니다 네. 내가 30억 받는다고 그렇게 네. 얘기해도 들어주도 않고 신척도 안 되니, 이제 오늘 와서 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것 같고, 네. 어딘가, 네. 무엇인가, 돈이 10억이 생겼으니까, 네. 할아버지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 야무자 네. 중에 해놓고, 허자 해놓고 열이 찔지, 찔지, 찔을지 써보면 나중에 뭐 갖고 일을 들어서 할아버지 이러니까 아니, 네. 할아버지 일을 잘 잊지 않는가? 조상님들 고마체 했서면 말할 무슨도 없다, 안지는가 이제, 우리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저 시댁 생각도 안 오고 넌몇마지기 살라고 맘먹었네 너는 한2 0마지이 어? 살라고 맘먹는 거야 카돈도옮있가지고성사라 이제 저기 저 솔빛 가지고 다 겁하나 갖고 제시고 주고 다 그랬어 회장님 저그형나 할랍니다 그건저번이사는때나는 그거는 그저는 그거는 그거는 그자는그거자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는그거 이렇게 새 회장님을 우리 이제 갑 씨로 이렇게 결의를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 당시는 에 제가 결의가 아니라데 아니 결의가 아 아니라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번 지금 이사회니까 그 회장 그 문제를 한번 다시 재논의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어떻습니까아 그런데 여기서 음. 이여 진짜. 아, <웃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소개 때 하면 될거 아니야. 왜그 쓸데없이 시험 졸라. 무슨 저리래라. 네, 너무 이고큰 소리 얘기 다해 있는 데큰 소리로 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로 해 참치. 내가 흥분한 동기는 뭐냐고 혼자서 여산도다 집어 모두 혼자 다 해볼 땅 개념이여려 안 받을 수가 없어. 왜 나는 나름 대로 절차에서 회칙에 위해서 이사해서 내놓고 결의해오고 수임을 받아가지고 다회산이 정확히 참여하고 나한 푼도 안 먹고 노력봉사하고 한다고 다 했어. 그러면그 과정에서 참여를 좀 해가지고 왔다 고생을 한번 시트 없어 와본다든지 나보다 아무리 부면 그것도 아니야. 명세기 부회장 직접 가지고 있다면 와야 돼. 그런데 자기 지난번 자째 때는 내가 응. 모인이, 뭐, 어쩐다 해서 내가 1년 안 남았다는데 다 들었지. 그래서 전혀 어불간 한 사람이, 나 했지 마라. 회장 문자가 이런 게 알아. 그런데 그때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뭐든지 지혜롭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산문제든지 사업 문제랄지, 내가 공직에서 했던 그 총동을 사고 있어. 절차를 하도 하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다 했다는 게열안 받을 거가 없어. 아니, 회장님, 그, 자, 들어, 지난 들어, 일은 이제, 이제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래서 열렸다는 사과를 한것이요 응? 나는 회치에 의해서 이사에 불러가지고 사업계 성에 얻어가지고 업자 선정권 위임받아가지고 업자 성정을다모여고하나날 따져서 계약하고 또 예산은 다정해갖고많이다 해서 벽을 하나 안 벽고 다정해했고감사다 했어 그런 건다 하는게 미생체가 고생을 하는 게 아닌데 고생 문제가 도 혼자 다 했다. 그것이 나는 억울하다고만 해요. 억울해요. 난 절대 다밟았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저 앞으로 앞으로도 이것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고치만 한 절대 지금 이 능이가 얘기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안 되냐? 저는 이제 저뭔 먼저 제가 수련도 가장 스뭐고어서흔하자는 계기가 돼요.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이렇게 잘, 저래다 예산을 딱 떼야 돼. 지금 바쁜데 그런 절차가 되겠어. 한번이 임원만, 이임 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양식을 해야 벌서 결과 보고온 것이야. 그이상돼야 시공지한 게 무엇을 그냥 큰 거냐, 말이야. 문제는 얼마나 이 북성실했냐, 얼마나 이그 양기를 했냐, 아니면 흐실했냐. 이것이 중형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절차, 절차 없이 절차 제대로 했어. 오히려 여기서 절차부터 먼저 잘했다가 탁 주는 거는 동주 혼자 다했거나 내가 열을 안 먹었어. 여다줄수 없어. 한나 혼자 못 써요. 한나 혼자 못 쓴다. 없으면 이거, 그냥 없어요. 한 제자 만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사지운다는 것이요. 이것이 어? 처음에 잘못그 된다는 말이야. 아무리 내 회사 문제가 너야. 놓여그 그 개별적으로 해야 지 그따 그냥 덧붙여가지고 송송사 다, 다 했다. 그, 이, 이, 따지면 지어붙어서 내가 받아냈어. 아니, 5까지는 했지만 내가 지난번 합의서 다복사해주었죠 과정 설명했죠 다 봤죠 합의문 봤죠 탕돌이 했다 합의문 봤죠 내렸다가 설명을 주었죠 나는 그걸 따지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문중이 할수 있는 재원이 마련이 돼가지고 시급은 해결했고 영역을, 할아버지 때문에 다 해결했고 연룩을 드롭공 할아버지 재산이 때문에 석주을다해결했고 그러고 가장 우리가 소망했던 유적기 보험도 했고 그러면 그런 문제죠 무엇을 바라야말라 이무슨 말이 라야 그러다 동중한 법도 안 먹었어 아, 누가 존재하셨다고 지금 여기서 누가 뭐라고 했지? 절차도 합법적이요 회장님 고생하셨고요. 이제 우리 이르정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소원 의도하셨습니다. 이게 앞으로가 중요하니까요. 그, 내년도, 올해, 올해죠. 회장 그 선출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총회에서 야, 야, 야, 야, 이제, 야. 네. 이제. 아까 의결사 하나가 이제, 이거는이사회 물이 이거 다 들어갈 아까 마을에서 결정했다는게 마을 때문에 위연 밥이란 거잖요 물이 수명 있어 마을에서 자문 위원들 돼갖고 이견을, 근데 또 들어왔다고 이견을 수렴 돼어 그러니까요. 뜻이 뭐하셨어 그걸 알아야 지 틀렸다고 막면다고 그래서 이견 모고이의견을이의견을 모아졌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거도가 이견이지. 아니, 당분, 순서롭게 그, 그, 이렇게 하자고. 그아 도쿄 다 했다 고 내가, 미쳐버어 이런 족장님, 그 미천, 그건 이제, 결의가 아니었어요. 노는중, 의견이, 의견 네, 네, 수렴이었죠. 네. 네. 지금 조치를 하는데 저는 본이 아니게 이게 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게 관여를 했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러고 내가 이 앞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분명히 이거는 의결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여기 있는 가호 조카님한테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거론이 됐던 사람들은 진짜 모욕, 모욕감 모욕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저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저도 저당사자로본위아니게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 이사의 자리에서 의결이 안됐다고 분명히 저한테 확인이 들어와서 제가 이건 의결 권이 아니오. 자문위원회에서 명, 그 명분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다고자 지금 이사회를 하고 있는데 감사님을 맡고 계시니까 감사했으면 를은감사는 총회에서만 하게 되어있습니까? 지기 감사한 걸그 외측에 나와있습니까? 예, 예, 10조 6 봐보세요.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총회 보고한다고 되어있습니총회 보고한다고 되어있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총회 보고하면 이사회에서는 감사 내용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이사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 개인 용도로 어떤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아까 왜 회장님이 감사 내용을 아, 먼저 얘기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아, 잠깐만요. 내용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그런 문제를 엑스 문제를 안 하고 있다가 이야기를 나오 있잖아요. 액수가 얼마 얼마 쓰여 있고. 아니, 이장 님이 이 역사 그러니까 요 감사는 그러면 3, 공식적으로 아는 내용을 청회에서만 보고 보고를 하십시오. 개인그저거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그 종치네 가 여기 빵 팔면서 여기 종치네가 생겼는데 그나마 종치네가 있으면 모양있게 그래도 돈을 한번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 잘못을 떠나서 그래도 종치네 모양을 갖추면은 좀더 낫습니다. 근데 아무튼 돈이 생기면 거의 문둥이 그렇죠 이거 싸움이 나요. 돈 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래요. 그 전에는 돈이 없을 때는 절대 문중 싸움이 잘안 납니다. 맞, 맞는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문중 회의를 하고 올 때는 돈 문제로 넘어 따지는 것은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냥 문중 일을 하시려고 간부를 하든가 아니면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지. 이거 터지 않아 가지고 어떤 그 먼지 털 나가면. 음. 그 사람은 임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중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조심하시고 그리고 회의할 때막 이렇게 크게 해버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 모독입니다. 본인 의사만 정당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사심을 갖고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거 정치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모여서 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그. 우리 그그 정성수 목사께서 지금 몇번그 말을 했는데도 그것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좋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중 문회를 해가는 과정에서 그 이문중은 비단 대문중뿐만이 아니고 큰 문중 작은 문중에서도 재산은 있는데 그나마 이 대문중에서는 이렇게 모양을 갖고 가지만 큰 문중 작은 문중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 그런 그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저는 이종천이가 그 구성이 되어갖고 어찌됐든 간에 나름대로 없는 것보다는 더 모양 있게 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자기 욕심이 안 찬다고 끝까지 이야기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오늘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것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바가 있습니다. 개인 그 사심을 가지고 나는 누구를 정치회장을 꼭 시키고 싶은데 그 사람이 아니면 이건 투집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회의를 유예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문중은 최종 목표가 화합 입니다. 이거 돈 필요 없습니다. 이거 빨리 돈 저는 그래서 이거 문중 돈 빨리 억제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돈 열심히 벌어갖고 와서 문중이 런다 하면 그 사람 잘한다고 좋은 소리를 드는데 이돈 마음은 돈신는그거잘했니 못했냐고 이게 싹 나오기가 십상이에요 그런 사례들이 문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20억은 무 것도 아닙니다 도시 생기면서 그 저기 수십억 이렇게 나와버리면 완전히 꼬치까지위안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모양으로 가지 않으려면 이거 회의할 때 진짜 자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회장으로 모셨으면 연로하고 어르신이고 그 전부터 일을 해오신 공로가 있습니다. 이 돈을 떠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 잘못했다고 막악세보고 그러면은 다음에 정치인장누가 되면 그 사람 어쪽에칼걸이딱 잡아가지고 그리고 조작을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저 이번에 감사하면서 본의 아니게 입회를 했는데 저는 옳고 나는거 봤습니다. 또 재명이 이 사람하고 그 회장님 완전히 감사식 찍갖고좀싹좀싹 그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고 카페에다 올려가지고 뭐 그쪽 그 부끄러운 짓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나름대로 입회해서내 나름대로 내 생각을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네. 이상입니다 네. 내가 네, 네, 한 마디... 자, 예, 예. 아, 제가 네. 는 예. 그 예. 예. 예. 그렇게, 그렇게 예. 자꾸 그렇게 걸으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자기 나름대로 다, 예. 다 아, 그래, 그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딱또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예. 그, 그, 니다그그 임원을 뽑을 때 말입니다. 이거 총회에서 뽑게끔 있습니까 네. 아, 아니요. 제가 몇번얘기했게 아까 마을에서는 1년을 종합한 것이고, 오늘은 이 사회에서 아니요. 총에다 내는 안을 제정 것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회에서 해칙을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했다 안, 해칙개정 안, 이 사회 결의상 딱 내놔. 그러면 이 사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안을 내는데 어찌나 하면 조수자만 그냥 박중 결의가 되는 것이고 음. 거기서 이해가 되면 수행이 되는 것이요. 음. 또그 다음에 아까 이번 성주에서 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결의가 되었다. 음. 그의 안을, 안을, 이사람 개립니다. 안을 내놓는다. 그러니 총회에서 최고 결정할 때 어찌냐 하면, 거기서 좋다고 하면 그대로 안장그 채택, 대화하면 오라면 채택, 대화한 것이요. 여기서 의지가 돼 아니, 다들 바깥에 있으면 타지 논이해갖고안 되면 이제 과반주도 해야지. 표결을 이 해야지. 그래타수만을 붙도록 되는 것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마을의 모임은 의견을 주, 이제 종합한 것이고, 들어본 것이고, 어느 이사회는 정식으로 이사의 개리상을 해치게 개리를 하되, 이사에서 이렇게 했잖아. 아니야, 아니란 게 계산. 안을 총에다가 쬲. 이사 이렇게 아니 이렇게 저 안이다 하면 거기서 부기는 면 부리된 무시그 안이 좋다 하면 북어된 무시고. 그런데, 그런, 그런 그런,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뭔일까지 그 이렇게 그에서 허기를 했는데 미리 이렇고 누구를 지목을 해놨던 그건 참 잘못된 아니라니까 안. 그러니까 아니어도 누구를 지목을 딱 해버렸을 때는. 좀 그것은 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 그 논의를. 네. 아니, 그건, 이제 제가 한 했었어요. 그건, 처음회 때, 예, 해야 이 원칙인데, 처음회때그 안을, 예, 그때 이제 아까 증명을 하려면, 시간이 없어. 그, 예를 들어. 맞아, 그렇게 말씀을 29일 날, 아 그게 시간 갖고 따지면 네. 절대 안 된다. 이거 아니 그니왜 그러냐면은 뭐, 뭐, 뭐, 뭐, 뭐, 아 제가 다가아 시간 아니 그시간을두 군데 지내지고 와서 뭐 이거 뭐, 뭐, 뭐 아, 저런 달라고 아, 하는데 아, 아. 이 안을 내놓으면 흐름을 가지고 보고 그 그래서 이미 아마 조금 네, 안을 잡자 해갖고 이제 그 그렇게 음. 하신 모양인데. 그러니까 뭐 자꾸 늘리는 그런 아니, 거, 아니,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막 이제 뭐, 뭐, 뭐 따지고 그러니까 내가 뭐 아까 내가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기 거, 거, 거, 하니까 어디냐니까. 이 아니야. 기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같은 야아게야 아니야. 아, 네. 그만하고 니야 아니야. 아하고아까그아니이아가얘아한 것이 정이이니야 아니야. 이니야아니까아까 내가 전제아 했지 아치는 아니야. 아니니 정부는 지방 거니까 지방끼리 고침을 하자. 또참 그렇게 진행하기를 바랬고. 그 과정에서 총회에서 오전에 시작을 해보니까. 미리서 이사일 전에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집까지그러면사일에서는 논의해갖고. 결정은 것이 안으로 그래갖고 이 안을 이제 총회 가서 이사일에서 이렇게 이렇 안으로 결정이 되면 여지냐 그러면 아니다고 보게 되고. 어떻게 면 그걸 막 주다고 하 그, 통과된 절차가 그런데, 왜냐하면 아가 했지만, 이번 총회는 축제 분위기에서 마치야 것이야. 은능장이. 그, 그런 해서미서딱준비해가지고 돼야지. 이제 조합해가지고, 누구 하는 뜻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만약에 저 확인, 그, 예, 그런 서끝다고 한자도 고질이 하는 것인지. 아까 거기서 요런 판이 안나온다고장이 없어. 그러니까요. 옷담 그러면 나이나 그러면 차원으로 서구서에도 어떻게 보고서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얻게 하기 해서난믿어터 이게 과거의 한얘기란 말. 이 그렇게 더 이상 믿고 이랬아니면 음,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 기도 록 내, 기도 내. 다시, 저. 그, 회장, 그, 저기, 그, 논의. 음. 그것을 이제, 그때 총회에 가가지고, 회장, 회장 출마를 이 사람 두고 저 사람 두고 그러면은, 아니, 나또 난리판이 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의견을 모아서, 지금 우리 가포시하고 이런 족장님이 회장 후보 아닙니까? 나는 회희장 나는 부부가. 니아니장나아 저는 장 왔습니다. 나는 부부가 아니라. 제가 희장을 하고 지금 이아니기가 아니, 아니요. 그러니 족장님. 제가 회장 하면 성을로 가라고 제가, 아, 진짜 내가, 목소때회 희장을, 저는 안 씁니다. 족장님 생각이시고. 니다 이게 저도 저번에 이제 이사 임시 모일때 왔을 때, 우리 가푸씨는전 태어나서 처음 얼굴 뵌것 같아요. 그래서 전 몰라서 성수 너는 어쩌냐는 게 저는 아직 그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이류 족장님이 그, 신화, 그, 돈 파는 문제도, 그래서, 예를 많이 쓰셨고, 그니까, 러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이회적자 이번에 회장으로 한번 하면 어딘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희 예. 예. 아까, 의열사항 이, 이, 해치 개정을 끈, 이것은 의의가 없지. 이사의개정이나다송개정이아니을 예. 계정한 예. 것이 그, 저, 해치 내려 가서 부회장 두분들한데 의의가 없지. 예. 그 다음에, 누구, 인사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 해치 개정에 부회장을 둘러 끈다는 것은 의의가 없죠 예. 또, 문중재산관리 규약을 왜폐지하냐 이게 이중이에 그전에 이사회가 없을 때문중재산관리를 내가 만들었거든? 이제, 여기도 문중재산처벌할 때는 의리에 대한다. 여기 이사회에 대한다. 그러 이중일 때, 이제, 중복이 돼서 그 폐기를 해본다고. 그래서 폐기. 어차피 의의가 없을 것이에요. 어째이의가 있을 수 없어. 도대체 이중이라니까? 여기서 이사회에서 폐기하고 또관리하오면이중이야그게하나라 없어 다고말이에 전부준 거예요. 왜냐, 이것은회칙이 개정되기, 회칙이 생기기 전에 만든, 어, 없기 때문에 관리 네. 비약을 만들었어요. 네. 이제 만들었으니까, 회의가 돈다고. 다 들어있어요, 현가 어째? 없어도 되겠지? 예. 응, 그 다음에, 공문및자문위원도 이제 둬야 합법적으로 둬야 돼. 예전에 이제, 이제, 조문이었다가 딱공문자문위원 누구누구, 이제, 요거는 그 회의장이 추대를 해. 그, 의가 아니야. 회의장이, 요 사람은 회장이에 했으니까 문 그 사람은 원료 검게 자문제로 이렇게 추대합니다. 그러면, 아, 딱 축하합니다. 박수, 뭐, 제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체 가서 회장은 추대해보라냐. 이것도 의의가 없죠. 그리고 감사의 문화가 이제 함부로 한다. 이것도 의의가 있어요. 없죠. 절대 이것은 단일해 감사는 이제 뭐하내 의견을 이번에 경험받까참관으면 수의 감사를 해갖고 아, 수사한 끝까지 가는데. 동원은 결과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처 문제 아 감사 1년에 한번 하도록 합시다. 아그 그렇게 통다니까 같아요. 좋습니다 아까 그 회장 그 선출 문제요. 이제 다음에나 다음에 나 다음에 나와. 다음에 나와. 다음에 나와. 다음요 나와. 다음에 나와. 다음 갖고 와다해에지고다에 나와. 다다 저거. 그 다음에, 배치 개정에 따라 임원 위부와차태는 이제, 이사에서 결정지 말고 총에서 결정해야될 게, 이제, 의뢰, 총 사태를 네. 이제 날리거든요. 그것 이제, 원안이고. 그 다음에, 임원 선출. 회장 둘, 한나, 부회장 둘, 이사, 2십 인의, 감사 둘. 법무자원위원은 회장이 집계하고, 총무이사전무이사는 회장이 추천을 에서 이제, 총회에서 승리로 집계했단 말이요것도한 의의가 어떻게 아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인선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지산사 유적지 관리위권 아까 우리 지산사 관리위사를서세 사람 죽하는데서는안 되는 거예요 세 사람 죽자인선은그 다음에 나와 응, 세 사람 누구를 했으면 그러게 합시다 그거는 그대로 하고요 근데 회장님 그 회장 선출권 다음에 나온다 다음 주에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의도하는 대로 그지난자 관리, 그 관리, 관리 유사를 선별 부대 대 관리 관리 유사를 세 명은 정부가 봐, 네 명은 이게 대 했습니까? 또 유산사 관리 유일 그 유사. 유사가 자 유사 유사들로 유사. 대신 해보면 안될 것입니까? 그럼 똑같이 유사 하나 뭐묘직관리나 그것까지 아니 여기서 말한 것은. 아니. 지산사 유럽기만을 아, 네. 전담으로 관리는 유사를 세상람 부담이 되지 니다 그래서 네. 내가 네. 집을 지고 나무 심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네. 네. 가서 참여한 사람이 네. 알아야 돼. 그래서 나오고 비용이 오고 문오고성리를 하자. 그런데 너희라든지 말은못 써. 성의를줬다어의 그때는 다음에 관리기금 5천만갖고 이거에 대해서. 최소서 200만 원 이자가 나와야 보는 거라도 재산도 못지고 불도 꺾고, 관리 해야지안 돼. 아, 안 돼. 네, 네, 네. 요것도 기금은, 여러 딱 5천만 원 뛰어서 벨트로 딱, 아, 딱 네. 제금을 몫으로 해놔버렸다. 그러면, 아, 아, 아. 저, 저, 저, 저거는 대대로몇백년 내려갈 거니까 아, 항상 저거 자, 이것도 의의가 없 5천만 원 기금 어째 지그러이 일, 기을 해. 의의가 없어 5천만 원 기금. 정리받다는게 의의가 있어 없어. 의의가 없어. 자, 의의가 없으 자, 저 손댔죠. 자, 의의가 없으 아 5천만원비급으로 따로 갖고 해놨아 이자 가지고 재사 재고재사 이자를 고 그냥 그만이 아아네 예. 예. 네 그런 관리 유는이런으로을 계속 안다이 말이야. 대로말했어 노니까. 하 동이 말이요. 동이 사더달이상 고생을 했지라 그지 그, 가만히, 파, 저, 저, 마지막면이 공사를 파, 파, 파는 것, 저 것이라고 뻗치고 하는데, 그 무시, 상패? 무시래? 그 사람이나 주고 많은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저 사람이 고생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저, 상패적 없이몇분 하차 되는구나, 저거 갖고, 어. 이건 음 가져가고 말하라 그런 것이래 적대량은. 다음에 나올 <웃음> 다음 <있잖아>. 다음, <웃음> 다음 <다음에 웃음> 나올 어요 아. 그러면 그, 뭐, 기원이 아, 예, 남기 선의로 하기로 그도동의하 선의로 다 그리고 기금 5천만원 협박입니다 6개월 이개월5개그냥관리 이자로 하고 그리고 단청비1 0 0 0원 확보를 해야 돼. 그 투기 안깨고도기안 해. 저그 다음에 공로. 표정권 아까 내 동생 인지 본인이 잘대 사용. 요거 하나면 좋다. 나요 하나 특사 나고 아무 연분에 조장해갖고 형님 도와졌다그거만들어다고 본인이 사용한지 본인 이 사용. 그리고 나머지 그저 비가 건축이나 석조공사 석산 돈 의의가 없죠. 예. 네. 네. 그것도 당연히 사버야 돼요. 모듈아. 자가지고 오는 거 세련이라고. 정치네 그, 사람 음. 그 저, 저 홍보 유원자상계한테 어쨌든 적다고 그러니 다 그냥 라고그 정도는 될것 같아. 이제 이거요역아 말도 해야죠. 내가 아이렇게의 의의가 있었어요. 50만 원으로 딱 잘라야 된다. 아니그 얘기 마스 마아 저거 저기 동안 먹어요. 몇자 거는. 아유, 여기는 오늘 경로로 해서 이렇게 돈을 준다고한3 0 0만을 주는데. 지산사 유적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어야될텐데 이제 이제 저도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지산사 유적지 관리에 관해 대해서 이미 이제 이렇게 박수를 쳐버리셨지만 <웃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늦게라도 한 말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예, 여 부분이 앞으로 그 우리가 해놔놓고 우리끼리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은 어 이걸 문화재로 나중에 그 지정을 받아가지고 예, 그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되 그 안에 네, 지금이라도 어, 지금 말고 우리가 저 유상 그 지난사 그 유업이를 에그 예, 이렇게 우리만의 행사로 하지 말고 아니면 타이를 좀더 키워 가지고 증말에서 우리 돈 들여서 했지만은 이 행정관청이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증말에서그 우리 한평 그군 군수라든가 그군 위에 뭐 어떤 관계자들이라든가. 그냥 이름만이라도 얹혀가지고,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랑도 되지만은, 우리 군적인 어떤, 뭐, 자랑일 수도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그, 그분들도 이름만이라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중에, 그 우리가 원화재로 진행을 가질 때, 예, 그양반들의 협조도 이렇게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관리 유사로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 현 해장, 해장 말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어떤 그 주축을 이루어야 좀더그쪽에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할수 있는 방안도 뭐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안 네. 하느라고 합니다. 네. 네. 그에 대해서 얘기게 네, 사실은 얘기 안 하다는데 나는 이것을 첫번에내 동생하고 기획, 기획을 할때 창창에서 지방문화 문화재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야은 단계가 군지병 문화재, 그 후에가 고지병 문화재, 그 후에가 문화공부, 국가지병 문화재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문화재는 아주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세계적인 고증이 있어야 된 거고 도문화재도 그간 조금 비슷 국문화재는 그 다음, 작은 것도 할수 있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연애가 아니야. 내가 야, 도청 공보실장을 했어요. 공보실장 안에 가서 문화재 관리,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 잘안 봐요. 그런데 이건 조건이 안 됩니다. 내가 얘기 안되다 나오는데. 왜안 되냐?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째, 역사상. 이걸 문화재로, 이제 문화재 시임위원회에서 문화재를 싹 냅니다. 야, 목복은 문화재, 목전 누가 했냐, 문화재, 자기인사자기인 전부 역사입니다. 석공은 왜입니다. 전부 그러고 이유업이가몇 년이 되냐. 그것이 역사성이니 그런데 역사성이 미흡에 1962년에 세웠어요. 그러면 결5 0년이안돼 그러면 내가 판단할 때도지정 문화재, 문화재는 물론이고 군지정 문화재가 안됩니다. 거기서부터 걸려버요 그러나, 그 다음에, 아까, 집을 누가 됐냐, 석권 구하냐, 이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자격이 있는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째는 뭐냐, 관리 능력이 있냐, 이것다안그 관리 능력이 있냐, 세가좋가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경우는, 첫째내가 자격자가 제일 딱 하나 뿐고두손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관리 기금은 그렇게 해서 증거라고 우리 에에서 5천만 갖고 있다. 무사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차로 참는 됩니다 심지어는. 그럼그사람 현지 답사를해요 그래가지고, 집진 것도 참 검토하고, 관리 등도고, 예산도, 그, 저, 저, 지금 학본, 사본도다 처벌해요. 그렇다고 볼 때, 이건 분지의 문화가 어렵습니다. 그럼 내가, 내서 어떻게 해보라고 하냐. 인내가 돈아하라고 인내가. 인내가. 왜? 요것은 낫거든. 그래서, 아까 좋은 얘기인데, 몇 달, 이름 면는사안 되고, 이거 안 되고. 나는 그래서 단계적이 있어요. 지금, 우선, 에, 이거딱 중공이 되면은 그래서 이번에 중공식을 입을 안 해버립니다. 중공식이면 국수조라뭐 뭐라 하면 이제 국경들이 펴오려고 나오고 뭐 이것이가 안 붙어가지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용해갖고 지금 펴오든 되려고 하더라고 아니다 그게다 아니요. 그리고 시산사 유적지가 시산사를 보관한다 옛날부터 한다면 되지만 이것은 일부분이야 사당만 짓고 있는. 사당 하나 짓고 있는 것이야 이건 뭐 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철도 못됩니다. 그런 의미로 나와 붙이게 되면은. 국회의원들 표드라려고 들어도 이거 식당시 하나하나 다 하나, 하나, 그래서 나는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결과 보고 뭐라 보고 단계적으로 첫째는 호남 종신의 이사들이 한 20명 정도는 뭐가 음. 우리 진주청치안에서보험과 우리 한국훈련 훌륭한 사람을 취하겠다 그래서 우리 우리 은동력취하려다그 다음에 군청 지금 내가 개입했다 원강이를 동원해가지고 원강이가. 저한평군 문화재 원장을 했거든. 그리고 저랑 음. 또 연합회 안에서 했어 음. 내동생아요 음. 나하고 친. 음. 원가위를 동원해갖고 자 우리 동생 자네가 한도 전이오고 전이오고 아까 그저 무슨 신도 해라이늘 나왔었어. 이거권 문화재 위원이될거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 다참여오고 시작할 때좀 돼줘.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한나을 잡아가지고 군 인원도 잡고 있거그여기구인원 잡고 하고 인매동을 한번 해웠다그게서뭔 일이냐 우리가 자존심도크지만 매년 군에서관리가 나옵니다 관리비가나옵니다 굉장히 이돼야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군지 문화재라고 딱 이렇게 썩니다 그러면 걔도 한가 잡냐고 모르겠어요 그 단계를 부상을 타. 여기 밑에 발표해 보면 여군이 혼사 자신이 없기 때문에 왔는지 나는 그멀뚜를 하고 첫 번째 시작됐어요 그러이까 그렇게 이해를 받아주면 니다그 다음에 또수강다고그 다음에 공무자것을 이렇게 원안대로 이렇게 되으니다음에 성경보고사 요구.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기타상 기타상 전에 아까 인선문제 인성 다시 그러니까 인성분들 찾고 있다는데이것서 이견종합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까 좋은 얘기 하더만 여분 이름까지 검명해서 총에다 내라고 그러면 그것 8웅장 제안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렇지. 이름은 검은이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회장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9회 단위라고 뭐 보면은 연기계에서 넣어보니까 검은이 될것 같아요 연구원에서 제안성만 잘하고 그래서 나는 회장 문제는 나는 저 여기 저기 뭔가 응시, 기원, 기원 이런 것이 그땅 중에 있다고 봐요 첫째, 지역에 유대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부은회가 아까, 그래서 내, 내 손으로, 자, 가보을 찍었다는 것은, 늙은 놈 어떤 게부은회나 문화가 서가졌죠 그럼 회장한테 내가 이렇게 전화하신 가봐라. 그러려면, 그게 등에, 잘, 그, 절차도 알고, 사람들 안 사는 사람 데야 돼. 그, 인명이 돼야 돼. 안에 하나,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아, 가보이은과하 뭐 왔다. 내가 이리 치도 뭐가 왔다. 이래서, 런생 이거 는사정인 뭐 있나만, 그것도 뭐가 왔다. 하는데, 제안은 변이, 이룬이가 마치 그한국지역분단이 조합당이기 때문에 지사에 있 유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좋겠다 하고 그리고 이룬이가 성의 있다고 할까 수장소장할때 우리 우리 아저씨시실하지매년에서 봉투 내놓고 가 근데 누가 있어? 출장소장할때바꾼 와서 시현하고 봉투 내놓고 가고 이번에 서정이가 여러분들 와 봤습니까? 사실 성의가 있으면요 회장한테 들을 것이 아니라 한번다 봐야 돼. 니 그런데, 가보면, 두 번을, 나 없을 때한 번, 나 있다면, 여러분들, 꼭, 한니까갖고다 다 격려하고. 그것만 보도 성의가 있다, 그지, 성의가. 아까, 성의도 그렇고, 군강의도 그렇고. 그러고,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절차다, 절차. 응? 통해. 그래서 속으로, 뭐다 하다 해서 공위를 한 거예요. 그건, 이제, 정말 하고, 열, 열 필요도 은면 기름 대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회장은, 그렇게, 하고, 어쩌서 해당은 이름을 내서 말고, 그냥 총회에서 추천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할까? 응? 이름을 내서 하지 마말 가져가면 감사합니다. 여기서 의견을 모으지 않습니까? 함께. 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가본 씨도, 가본 족장님도 이제 훌륭하시고, 그러지만은 이제 이루이 족장님도 이렇게 또 아마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총회 때, 이렇게. 어째, 아, 의견을 해 의견을 해요. 이게 되면 아 총회에서 복잡하게 여기서 그냥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을 아니, 해야 이이이이 뭐. 병전이 뭐. 이 맞아야 된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총에서 누구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해서 거기서. 네. 그, 아, 그만해 그만해. 의견을 내고 말 그렇게 해야 돼. 네. 자. 이제 해야지 아니 여기서 아. 이름이가난제대 안했다고 이사피 해버리면 간일로 해서 안돼도 좋고 아. 그 아니 이 아니 이 족장님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해장 아닙니다. 해장. 정말입니다. 내가 해장하고 싶어서 이것이 아니라 이 해가 잘되고 무엇인가 나도 처음에 내가 작년에 여기 와서 일을 시작할 때는 마을에 애창을 갖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내가 무엇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주려고 내가 저화하도 했지 내가 뭐 여기서 뭐이돈 받고 내가 뭐 이거 돈 받고 내가 뭐 내가 잘싸라고 아,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전화 아, 응? 자 회장님이 이미 벌써 다 했다고 다 이야기 했다니 독장님도 독장님은 훨씬 좋을 것같아데 본인이 것도. 나 싫다 해 저렇게 헐면. 나는 나는 그날 저저저 저, 시대만 참석하고 나갈라니까 그냥 알아서고 헐 터졌지만 나는 이미 일년 예. 전부터 제가 다할 일은 제가 다 했으니까 음, 헉. 헉. 저는 그걸로다 끝입니다. 그러면 그만하시고. 이런 거들어가면 무자막도, 막감도, 그나해흥돼들려본다니까 회장님 다해주니까그이니까 무기하고, 그이 오, 이 이런 게 없다고 제안때방하다 그 내가 이상한 사아니이야씹어 얘기들한테 물어 얘기 요 타당성이 있잖아. 아니, 타당성이 그말 해야지. 아, 니 족장님, 이른 족장님. 아니 가희이 자리에서 아니. 나는 회장 못했다 그 말씀을 니다 하지 마시고 그렇게 네, 아, 추천을 네, 하면은 소회에서 네, 그 네, 결정을 내리고 네, 아, 추천 아, 100번 에봐다 그렇다고 그러면 안 했잖아요 본인이 이제 국회에서 사회가 그만 나의 경우도 본인이 안해맞안 되겠지요 내가 바로 여덟명 18, 얘기해 네, 네, 네. 내가 사회넘게전부가 이부동으로 안되랬어요어쩌사람돈못 겨우고 갑니다 근데 사회생이안 한번 안다 본인이 안다 본인이 안다고 아는 것이요 아, 이분도 안는데 억지로 수이면 안돼 태양감사도 나 하기 싫으면 아는 것인데 아그러럼데 <웃음>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광면 정립을 하니까 여기 안 한다고 했으면 정아을 그래 박주라아다 그래, 그래, 회의를 한번 그때 해서 굴걸로끝나면때 어째 좀 오, 하고 그일 이것은 이전적인 회의가 아니란 말이오 네. <웃음> 회장님, 총회에서 예, 결정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총회 결정 과정에서 예. 옆에서 추천할 거 아닙니까? 사업에서 이번, 이번 회장으로 아. 나는 가부실를 추천합니다. 나는 이런실를 추천한다면 거기서 이, 이렇게 과반 투표를 한다든지 해서 결정할 거는 회장만 그러면 그때 그 추천제로 하자. 이. 네. 회장만. <웃음> 네,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예, 아까 그 부회장. 어째? 네. 뭐, 그 부회장은. 네. 그 그, 어, 현장은, 회장은 그, 지목으로, 지목으로 흐른 걸로 그렇고, 이런 것로도 괜찮았죠. 아, 니지 내가, 그, 안 뻔했고, 이름메키로했 그럴 시다 그러면, 이제, 부회장으로, 부회장으로 해봅시다. 그런데, 그러니까 부회장은 누구로 하냐면, 시장이 예. 오고 하도가 제안을 했다니까, 둘인데, 마을 부회장은 큰집 손에서 문제가 쏟았다 그랬고, 타지 회장은 작은 집 손으로, 네번 있다, 함께, 여기 열린 사장다쏟다박 쳤어. 이거부터 이것 여기도 채택해그 박수찬 로 해버렸어 아니말아 앉아 앉그 다음에 다자 부회장은 결정되고 그 다음에 감사 감사는 검언여고 한호가 큰집 수원 중에서 성수를 하고 작은집원으로 해서 상기가 좋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만장이 좀 좋다고 다 박수 쳐버렸어요. 어째 그대로 쇠퇴일까요? 음, 그럼 이제 그대학자 대학만이... 이사 그 이제 통과했어요. 그 이사의 통과입니다. 총의 통과, 의다박박이아 이사는 거이 이사는 이사어요 아, 이사는 현 이사를 그대로 하되 감사로 선출된 저 문명이 감사하고 중리이 감사는 아까 저 성수하고 상기가 해제 이사니까 이사가 빠지니까 그 주로 넌내가부자고그 이사가 들어갈게 이제 네. 인정 없요예 의지없습니다 네, 음, 어디든 바꾸죠, 우리 의지없 아니, 내 마음껏 아니, 진짜 다 그렇게 해놓고 또그 아니, 그건 별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그것도 이제 이사의 안건으로 결제했습니다 그러고, 지산사 어, 유적기 사후관리에 관한 의견도 뭐 3인으로 하되 아까 동주, 문주, 지원으로 한다 이해가 없죠? 그렇게 하고, 지금은 5천만 한다니. 예. 그리고단청1 20, 몇명1 5 0 0만원 확보한다. 예. 그이유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예. 이제, 공로표창은 아까 이렇게 예. 넘어가고. 예. 그리고 이제, 여섯째. 아, 네이중 여섯째 가서, 아까 공로표창은 다 결정, 여섯째 가서, 종춘회장, 동주 공격비 걸리면 돼. 음. 이건 아직나 있을 때 결정해줘. 아니, 그때 하기로 했으면 그러가지 아, 그래서 결정이 아니야이 사람은, 이사에서결해 이사하세요인사 그거는 이견이 없기 그 때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결의된 것은 또총이가또 물어야죠. 이건 이사야만 결의된 게이 총에 결의, 어어야 진짜예요. 그 냉탈에서 총에 이렇게 돼야죠. 이사를 얻으면, 뭐,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을 18명이 이사를 종합한 대로 한 것이 좋겠다고 이사해서 그냥 원한으로 해서 결의를 하면 그저 하고, 아니면 그것만 해보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총에 갖고세요. 아저에서이디 자리만 잡으면 되죠 그때 다 거기서 박수치고 만장일치로 했거 아니요 그러면 그날 어디 자리마다 오고 있다 쉬고 자고 면그로 끝나는 거지 아니, 아니, 아니. 이사해서 이사해서뺄수 없으러 가는 순서가 다 자자 지금 그 박수치고 여기 식당에서 박수치고 네. 이제 이사해서 나는 찬성이네이는 그거든지 아 그래 고생했으면 그것도 안 해주면 그거 뭐안 되죠 여기서 그게 이의가 있으신 분만 말씀하시면 되죠. 그렇지! 그 예. 이의가 있으신 분 모르다가 그 때가 아니에요. 내가 추적이 상한지 이의가 있어 없어. 나는 아예. 100% 찬성해야 사람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자, 그럼 어 전부 찬성 내가 받으사람안받 자, 자. 나는, 나는, 그럼, 나는, 나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는는는 문명은어내 공기 태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확실히 얘기하요 저도 찬성합니다. 그 또, 그거는거기서이상이없습니다 아, 응. 그런데 내가 이 듯이, 단다시그 유적지 안에는 안된다 이제 제일 어쩌고그랬 절대 안그 그리고 앞으로 그상장 이렇게 실적이 있어야지 아무리 도안니다이다 아니, 5분이면 번호가 바로 또 과신했으면 그 풍각을 봐서도 그는 맥곡절도 안나 그리고, 저, 이렇기사추인에 아까, 부안이 보지 않는 의, 의, 없죠. 이. 아이고, 자, 박수. 아이고, 내가 이렇 박수. <웃음> 내지는어떻게 이렇게, 아, 진짜, 아, 진짜 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음. 그러면, 예, 네, 회장 한나만, 그때, 다시, 그, 추천제로 한다, 니 그리고 나머지는, 알이 이렇게 해서, 지냐고 나, 저, 서기가, 아, 아니, 저, 총무사가 난도만 해버려. 아, 감사, 이사에 의해서, 이사에 있다. 이것이 알이다. 자, 의장이 이렇다. 어나냐 하면 아, 좋다고 걱정이고 아, 어, 감사, 이사, 그, 아,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중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 기타사이 중요합니다. 기타사이 뭐냐면은, 내가 그, 저, 2010년도 정기총회에서 4월 29일 일요일을 금년도 정기총회거든. 타지 참석자 2박 3일 숙박비하고 여기를 지급하자는 것을 아까 그, 저, 어 뭐시기 총회 때 작년 시, 아까 총장이 4월 28일 총회 때 결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회 들여갖고 얼마 로딱책정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1박 2일 숙식을 이렇게 가지고 여기 10만원 주고, 단, 가족여도 2 0대 이상만 재산입니다 그렇게 결의해서, 해속다 들어, 결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수정을 해본 바에 보면 별로 안올것 같아요. 안올을것같아첫 해라고 하요 그래서 아마, 잘 마지막 면 열매나 올까, 그러지, 기아뭐 홍보를 해줘, 홍보를. 이박사 여기서 먹게도 져가지고, 여기도 주니까. 그냥 음. 이런 게좀 와서 보고, 가서 갔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일단 좀, 자랑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지 같습니 예로 또올 수도 아유, 있어요. 그 예로 바로 올 수도 있어요. 먼저 원하는 물을 할수 많이, 다들 <웃음>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아, 네. <웃음> 내가 지금, 서울에서는, 제인이 오고, 그 유난히 오고, 둘한테 얘기했어. 이? 이렇게, 알았습니다. 가면 제일 빨잘만는데 그러면, 내일까지 나한테 연락해주라고 해놨어요.